오늘은 저희 인삼 재배에 대해서 저희 비료를 포함한 인삼의 생리 장애와 비료를 포함한 것을 해서 저 인삼 재배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을 보시면,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인삼은 꽃, 뭐, 이렇게 꽃이면 종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의 줄기,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입, 입의 줄기, 이제 몸통의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삼은 뇌두. 매년 새로운 그 싹을 틔울수 있도록 뇌두가 만들어져 있고, 그 뇌두 밑에 동체 내지는 이제 주근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체 주근이 처음에 1년 근대 형성이 된 이후에, 보통 인상 같은 경우는 동체 주근에 지근이 또 형성이 됩니다. 지근이 보통 한 적게는 6개, 많게는 한 8개까지 지근이 형성이 되죠. 지근이 형성이 되는데, 그 지근 자체가 전부 다, 어, 뿌리로서 다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1년근 때 6개에서 8개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실은 죽숨 다 말라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약간 2년근이 되면서 2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 살아남겠죠. 그래서 두개 내지는 세계에 살아남은 지근들이 그말 그대로 사람인, 사람의 모양, 모양처럼 다리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삼 그리고 나서 그 지근에 의해서, 지근에서 다시 세근이 형성이 되고, 그 세근들은 물미라고 합니다. 물미라고 해서 아주 그 거의 99%가 물인 그 건물체가 거의 없는 어, 양분을, 그러나 그 물미가 양분을 다 흡수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진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인삼의 생리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재배를 해야 되고 또 실은 비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삼은 다른 식물과 좀 다르게 반음지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음지성, 반음지성 식물이라고 하니까 인삼이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실은 일조량이 약 우리가 하루 일조량 10만 룩수로 보면 대략 인삼은 만에서 만오천 룩수 적게는 오천 룩수에서 뭐 만오천 룩수라고 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룩수에 대한 그어 햇빛을 요구하는 도가 햇빛 요구가 통상적으로 온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게 되면 광합성량이 좋으면 광량이 좋으면 인삼은 오히려 호흡 작용이 강해져서 아주 저기 낙엽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생육이 증진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 광량이 예를 들어서 온도가 30도 이상이 될 때는 광량이 오히려 한5천만이 정도만 이루어지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인삼의 최적 온도인 인삼은 저온성이 18도에서 21도 정도가 됐을 때는 최적 온도기 이 때문에 약 15,000 녹수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생육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반음지성이다. 그 다음에 일반 작물에 비해서 저온성 작물이다. 특히 또 저온성 작물이 인삼은 그래서 어 저녁기가 되면 보통 뭐 10도 정도만 돼도 생육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냉해를 받는 온도는 0.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주로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온 쉽게 얘기해서 냉을 얼지는 않지만 입에 이제 저온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생긴수수는 수분인데요 어, 물론, 물론 뭐 모든 식물들이 수분에 과다하거나 그다음에 수분이 쪘거나 그런 거에 뭐다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아까 인삼, 제가 말씀 인삼의 물미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5월, 뿌리가 굉장히 신장력이 좋고, 비대가 좋은 5, 6월 달에는, 인삼의 수분이 없어서, 건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어, 인삼 뿌리가 마지막 비대기와, 그 다음에, 인삼 뿌리 자체가, 뭐랄까요, 내용물이 찬다고 그럴까요? 그런 비대기 때는 오히려, 장마가 와서 과습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은 어쨌든간에 염, 뭐 수분에도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물에 비해서 또 일반 작물이 보통 5.5에서 6.5의 산도를 좋아하는데 인삼은 약산성입니다. 그보다 더 산성. 보통 4.5에서 5.5, 5.8, 뭐 6까지도 괜찮아요. 뭐 4.3까지도 괜찮기도 하고 데 가장 적합한 산도는 4.5에서 5.8, 5.8이라고 해서, 어, 이 산성 토양에 그 부식 토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을 띕니다. 예전에는 인삼이 그 어떤 인삼의 뿌리를 잘뻗게 하고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양토, 모래가 강한 사질성 토양들을 많이 권했는데 오히려 사양토에서 반대로 수분 유지가 잘안 되고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 인삼의 뭐, 저, 9년근이죠. 5년, 6년근을 재배하기 위해서 오히려 식양토가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수가 좀잘 되는 식양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적합한 토양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염성 자물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염이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료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식물이 뭐, 일반적으로는 1.0에서 뭐, 3.0 이상의 그 메타퍼 세크라고, 전기전도도라고 합니다. 전, 전기, EC라고 하는 전기전도도인데, 그, 비료를 탄 물에 쉽게 얘기해서 흙을, 흙을, 어, 예를 들어서, 어, 흙 1에 물, 중류수 5를 타서 거기에 전기전도도, 전기시험을 하는 거죠. 전기를 띄워서 이게 초당 얼마나 가는지, 그걸 따져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인산이라든지, 갈이라든지, 뭐, 이런, 뭐, 나머지 미네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는 르는데인산은 통상적으로 한 0.5 정도에서 가장 적합한, 이씨가 가장 적합한 거고, 일반적인 작물이 2.0이라고 보면, 이거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비료를 함부로 많이 주게 되거나, 미부습탭이나 뭐, 개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료형이 과다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염류에 대한 장애, 이게 비료의 비해를 받는 겁니다. 비해를 장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예정지를 선정할 때는 뭐 배추를 재배했다든지 무를 재배했다든지 아, 비료를 너무나 많이 써서 그 비료가 토양 내에 남아있는지를 남아있는 곳에 어 예정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료에 대한 장애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풀 수단그라스든지 이런 청초를 재배해서 그 염들을 좀 추출해 내고 나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정지 관리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정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답이 쓴 작물을 재배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시 농도가 0.5가 아니고 2.5 정도에서, 어, 2.5 정도인 그런, 그, 재배지를, 예정지를 구하시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기물, 좋은 유기물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시를 올려줄 수 있으니까, 조절이 마음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시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인삼은 통상적으로 일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통상적으로 5에서 일반 작물이 원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많게는 15%, 적게는 5%, 이 정도밖에 안 필요하다 보니까, 북향 내지는 북동향, 이면서 완만한 경사지가 있는 10에서 15% 경사지는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양토. 배수가 잘 되는 식양토가 좋다. 사양토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pH는 산도 5 전후해서 4.3에서 많게는 6.0 정도의 pH. 오히려 알카리로 갈수록 인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그 부분을 예정지로 예정지의 중점 관리 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정지 관리가 인삼은 통상적으로 일반 작물처럼 뭐 고추처럼 1년 심고 또 내년에 다른 작물 심고 아니면 고추를 다시 심고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인삼은 한번 심으면 통상적으로 최소 4년에서 물론 뭐 삼계삼을 하게 되면 은뭐 3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4년에서 6년까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인삼의 예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삼 예정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방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예정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염류장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 한마디로 염류장애라고 얘기하면 어, 제가 통상적으로 강의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염의 이 염은 소금의 염이 아니고 비료의 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료가 너무 과다하게 불용화된 특히 비료들이 과다하게 토양에 농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장, 인삼을 심었을 때 나타나는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류장애에 의해서 가장 많이 되는 것들이 아까 인삼에 가장 그 양분을 흡수하고 소분을 흡수하는 세근이 물미로 되어 있는데 그 염류가 이 c 농도, 아까 이씨 농도가 염류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c 농도가 1 이상 되게 되면 그 세근 자체를 말려버리죠. 고사시켜서 인삼에 인삼이 양수분을 물과 비료를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염류장애입니다 일단 염류장애는 황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류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식질 함량이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잘 정말 부숙되고 잘된 탭이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 뭐 부식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염류를 뭐 제거한다기보다는 염류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염류가 높은 그런 예정지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염 작업, 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우리가 비료 자체를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것을 흘려 보내거나 아니면 제거서 제거해서 하늘로 증발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뭐, 미생물을 사용하면, 뭐, 점차점차 없어지겠지만, 단기간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풀을 심는 겁니다. 청초 재배를 해서, 첫해 재배를 해서, 청초가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어떤 지역에서도 너무 우승하게 자르고, 어떤 지역은 안 자라고 그런 경우에 있으면, 오히려, 염, 그래, 그러고 나서 청초 재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1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초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단그라스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청제집에서 제거한 다음에도 어떤 옥수 특히 자 이런 젤들을 하고 나면, 뭐, 염류, 질수인상과 비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이라든가 토양을 개량하는 성분들도 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가소이라는 제품을, 어, 이제 이게 퇴비 대신 쓸수 있는 제품을 권장을 해서 일부 보충을 해주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기성 부분인데 통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 어, 사양토가 어사 좋은데 배수가 좀잘 되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떼알구조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떼알구조를 좋게 하는 물리성 계산하는 부분은 어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됐든 아니면은 산야초가 됐든 갈대가 됐든 부엽토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토양에 넣어주면서 어 토양과 그런 자재들이 한살이 되면서 어 떼알 구조를 잘 형성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알가소이를 좀 넣어주면 그런 떼알 구조 개선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도. 어, 산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오해하지 마시고5어뭐 많게는 적게는 4.3, 많게는 6.2 이제 맥시멈이고 가장 적정한 산도는 5.0에서 5 8도가 좋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에서 어이 사람 잘 자란다. 근데 이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는 의미는 실은 잘 보시면 우리가 그 pH에 따라서 산도에 따라서 어 비료 흡수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 흡수가 다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 약산성에서 달달, 달달한 드럼이는 미네랄과 실은 미량 요소의 흡수가 잘 되는 이 pH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인삼은 질수인산가리 비료도 필요하겠지만, 철율류를 포함한 미량 요소의 흡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를 항상 잊지 않고, 그질수인산가리 비료와 미량 요소의 바란스를 맞춰서 소양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량요소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 필요하고요. 어, 통상적으로 인삼을 뭐 재배하시는 분들이 객토를 하고 아니 천여지에 뭐 객토를 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농사를 지체하는 곳에 아마 하시는 분은 드물 거예요. 물론 객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시 이제 염이 올라오기 때문에 객토의 의미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1, 2 년은 효과가 있지만. 3년 4년 지나가게 되면 객토가 객토로 했더라도 염류에 대한 피해는 또 나타날 수 있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해서 연작을 해서 재배를 했다는 거죠 배추를 했든 뭐 고추를 했든 어떤 걸 했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작을 하고 나면 염류가 쌓이기도 하지만 실은 미네랄이 고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미네랄을 또 넣어 주는 것도 하나의 인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제품이 하이그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정지에 저희는 실은 알가스일고 하이그린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Here we go.